아, 저희들 먹던 거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나리랑 심플리 심플리 케이팝입니다 심플리 케이팝 현장이죠 심플리 지금 저희 첫방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희 연습할 때 네. 앞에 거울 있었는데 어. 방송국은 앞에 뻥 뚫리고 카메라와 스태프분들이 계시니까 네. 뭔가 되게 처음에는 네.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선이라든지 카메라 체크 네, 이런 게 진짜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간불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네. 잘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데뷔가 진짜 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맞아요. 어떤가요? 여기 시작백해봐 오기 전까지 실감 네. 안 나다가 저도 와서 무대 하니깐요. 하어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휴, 어휴>, 잘생기셨다. 뭐 <목소리가> 어, 앞에 악세사리 네개 꽂고 계시네. 네개요 네. 멋있어요. 이거 신상 신상이요? 약간 색상이 그거네요. 엑설런트 바닐라맛. 엑설런트. 이번 무대는 약간 어떤 마음으로 임할 건지. 어... 우선은. 네, 저희... 잘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시에 다녀왔어요. 어. 왜? 제가 좀안 왔어요. 제가 에서 왔어요. 인사드릴게요. 긴장하셨네요. 엄마 손은 약. 내, 내 손은 아, 약. JM 손은 약 손이다. 아, JM 손 저리가라. 어. 아, 혹시. 네네. 네. 맞으시죠? <웃음> 아니 아무도 아니네 알겠습니다. 네 저, 맞아요, 저. 10월 3 0일에또 쇼케이스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개인이라는 친구가 요즘 말을 잘안 들어가지고 요즘 약간 숙소 숙소에서도 많이 힘들고 집에서도 많이 힘들어. 저기 추자영 씨. 아 에어드락. 내 셀카? 아니요. <웃음> 내 셀카를 원해? 건우? 네 셀카 보내주세요. 오늘, 오늘 음. 멤버들한테 화이팅한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말을 못.. 네? <웃음> 말좀 해주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저도 처음이라. 하나 둘 셋. 파이팅입니다. <웃음> 아 와.. 멋있다. 와.. 와 아, 정말 예쁘다. 정말 자. 예쁘다. 고등학생이었지, 나 이것만 들고 다녔다. 나 진짜 이거 신화 가방으로 썼다, 진짜. 블루닷으로 N행지. 블루닷, 내가 사옥 지어드릴게요. 루! 루이비땡 루이 가방도 사드릴게요, 대표님. 닷! 닷? 마지막입니다 을. 부리나케 달려가서. 오 루! 룰루랄라 달려가서. 닷! 닷! 닷! 자! <웃음> 네, 이번 신경 활동을 신경을 하면서, 신경을 하면서 신경을 가장 기대되는 게 있다면? 저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일단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우선 쇼케이스 때 팬분들과 제가 첫 만남인데 왜냐 팬분들 실제로 만나봐야 저는 시간이 좀날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요 매점을 가고 싶고요. 아 역시 먹는 거! 이렇게 <웃음> 생각을 하면요제얘도야이랑 응. 활동할 때 응. 인기가요 막 얘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부러웠나요? 옆에서. <웃음> 먹는 것만! 아직도 <웃음> <어지도> 못하고! <웃음> 먹는 것만 얘기하지 아주 또. 됐었죠. 네. 됐었죠. 자, Just b 의첫 번째 음악 방송! <웃음> 관객분들이 계신다면 은 정말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진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죠? 진짜 기억에 남을 전 무대일 것 같아요. 절대 잊혀지지 않을 무대일 것 같아요. JUST B라는 네. 이름으로 시작 첫, 시작했던 네. 첫 무대니까 번째 무대. 앞으로의 JUST B의 활동 많으니까 더욱더 기대해주세요. 자,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영환. 안녕. 짜잔. 안녕하세요. 여기는 뮤직뱅크. 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예요안녕하에서 네, 처음 와봤는데 어때요 지금 하세요안녕적으요안녕하세하요안요하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요안하세요세요안 풀고 세요요안 있어요. 풀고 있어요요 있어요? 네. 네. 아, 진짜요 여기는 건우가 있는데 아주 잘 자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요 건우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자는 장난도 안 받아주고 원래는 잘 받아주는데 다 듣고 있음 우선 진짜 데뷔를 하자마자 이렇게 무대를 또설수 있다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무대 하나하나가 소중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는 무대도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나가서 오보세요 어? 여기는 바로 SBS 인기 가요입니다. 지금 도영이 와 지민이가 옆에 있어서 좀 든든합니다. 응. 가방실 가려면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수 있고, 좀 매장도, 좀... 어디 알수 있고 매장도 어디 있는지 알수고 매장도 어디 있는지 알수 있고 제가 요즘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일로와 보세요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취지벌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말을 취지벌입니다 말을 좀 많이 안 들어요 <웃음> 말은 음. 이 친구가 제일 안 듣습니다 음. 말좀 들으라고 음. 오늘은 이제 고성 녹차 컨셉이고 네. 네. 바지는 초코너무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홍삼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홍삼을 먹으며 난 그런 거안 먹어도 돼난 멤버들만 있으면 돼.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좀 먹어야겠더라 아까 도영이가 하는 말 들었는데 뭐유부초밥 연어알? 뭐 그거랑 망고주스랑 망고주스 먹고 싶네요. 아, 저희들이 먹던 거어 주세요. <웃음> 처음 왔는데 뭐 저희들이 드실까? 먹던 걸로 부탁드려요. 19년도 12월이 마지막이니까 1년 반 만에 온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이제 PD님이랑 작가님이 같으셔가지고 꼭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던 지민이가 이렇게 커서 팀으로 데뷔하게 됐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꼭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시민이의 동파면 서있네요 한입 하실래요? 내 친구 영혼 탈출했어요. 어, 어. 매점 한번 가보려고 요한 번도 안 가봐서. 고 와가지고. 저희가 아직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전... 다 인기 가입 매점. 아 진짜요? <웃음> 응. 어 맞아요. 도요미랑한 3년 만인 것 같은데 한 4년 정도 되지 않았나? 4년 음, 정도 됐죠. 왜 한도 안 썼어? 맞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mini> 어, 감사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就是를, 정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이거 저희 데뷔했다고 말씀해서 주셨습니다. 우려로 주셨어요. 완전히 너무 고소해요, 진짜. 너무 감동. 살면서 이렇게